안녕하세요 한국천민 한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체다치즈를 한번 튀겨서 먹어볼건데요 치즈를 튀기면 어떤 맛이 날지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튀겨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웃음>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튀김 반죽을 만들어줍시다 시작해볼까? 튀김가루를 적당히 어?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 물 아, 튀김가루 너무 많이 넣네 었 이건 거의 뭐 빵을 만들라는 수준인데? 한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뗐습니다 제다티즈! 오픈! 장갑을 끼고 첫 번째 장 담가줍니다. 잠깐만, 이거 너무 잘라져. 이거 봐, 이거 왜 이래? 오우, 쉣. 오 마이 갓. 일단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거 또안 열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언제나 무서운 기름. 이게 몇 도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온도계가 한180 정도를 찍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튀김망에 넣어서 바로 넣어 줄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것을 넣고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 좋아 오 튀겨져 튀겨져 튀겨져 살짝 빼볼까요 치즈 튀김 한번 먹어볼까? 우와 오오 오. 대박 오.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치즈를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줄게요 치즈볼 느낌처럼 그 체다 치즈의 그 고소함과 튀김의 담백하고 고유한 그맛 조화가 돼가지고 완전 환상적인 맛을 이루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해가지고 이건 완전 거의 미슐랭 3스타급 음식입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치즈볼을 만들었어요 한 입에 먹기에 딱 적당한데요 이거를 잘 버무려줍니다 버무린 후에 여기 싹 놓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어, 터지진 않겠지? 설마. 일단 위험하니까 이거 좀닫아을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맛을 낼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어느 정도 튀겼으니까 한번 볼까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빨리 꺼내야 돼. 와, 이거 보세요. 이 치즈가. 아, 아깝다. 약간 치즈볼인데, 치즈볼인데, 터져가지고 안에서 아, 아 밖에가 터져 터졌어요 여기는 지금 겉에는 지금 튀김가루 튀김 튀김 튀김인데 튀기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낫겠어 자 그럼 일단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대박 음 입에서 녹아요 뜨겁지가 않고 따뜻한 치즈가 딱 입에 들어가면 싹 녹아가지고 이제 입 전체를 감싸면서 목구멍까지 싹 흘러 들어가는 그런 식감 마치 시냇물이 입에서 목구멍까지 흐르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치즈향이 싹 나면서 튀김의 그 바삭함과 쫀득쫀득한 치즈와 조합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짧게 튀겨줄게요 터지지 않게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걸 바로 반죽에 버무려주고 들어가주고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적당한 시간을 두고 치즈가 새어나가지 않게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직까지 좋아요 어아직까지 좋아요 어 아직 좋아요 됐어 됐어 어어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적당하게 딱 튀겨졌기 때문에 색깔도 딱 좋아요 지금 치즈가 안에 딱 들어가 있어 좋아 좋아 와 이것이 바로 치즈볼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더럽게 생긴 치즈볼 하지만 맛은 최상입니다 제가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치즈볼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오우 oh, 환상적이야 판타스틱 이런 수가 오우 oh, 맛있어 오우 oh, 맛있어 자 이거는 이거 기름 튀기는 게 귀찮지만 않다면 거의 뭐 맨날 먹고 싶은 그 맛이네요 대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치즈를 한번 튀겨봤고요 다음엔 어떤 것을 튀길지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